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5강입니다. 자, 여러분 어, 녹음 잘 하고 계시죠, 그죠? 예, 녹음 잘 하셔서 저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고, 예, 복습이 그 우리 성패의 어떤 분명한 결과를 구분 양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셔서 <웃음> 어렵게 배운 시간들 귀한 어떤 결과로 여러분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노트 일단 덮어 주시고 자, 자 오늘은 조금 독특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어, 의문 마지막했던 것들이 조동사구 그러니까 조동사 플러스 일반동사 있을 때 조동사를 그 주어 앞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문형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그 오늘 질문은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 5형식 가운데 서술로 부분에 그 우리 의문문 만들 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서술로에 비동사가 사용됐느냐 아니면 일반 동사가 사용됐느냐 혹은 조동사 플러스 일반동사가 사용됐느냐 또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문을 만들 때나 평소문을 만들 때는 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영어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 분명히 영어 문장을 통해서 아 이거 비동사가 사용됐구나 일반동사가 사용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본인의 머리로 이렇게 아 자, 우리말 문장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는 요리를 잘 하신다 자 이렇게 만약에 영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아버지는 요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비동사가 사용됐겠습니까? 일반 동사가 사용됐겠습니까? 자, 요리를 잘 하신다 자 구분되십니까? 그, 이처럼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실제로, be good at 이라는, 뭐, 뭐, 을 잘하다 할 때, be good at 이라는 복합동사가 사용됐죠 그죠? 분명히 여기서 보면, 비동사가 사용된, 서스로 부분에 비동사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럼, 면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이, 이 문장에,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린 이 문장에, 서스로의 비동사가 사용됐는지 일반 동사가 사용됐는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그녀는 예쁘다. 자 예쁘다. 자 그녀는 주어겠고요자 예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죠? 그 비뷰티, r 아, e 프리티니까 비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물론 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도 있습니다. 그죠? 어. 자 답변해 보십시오. 자 한국은 I T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아니면 조동사구입니까? 자 B 동사죠, 그죠? B famous for죠, 그죠? 한국은 I T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자 아마도 자 아마도 자 아마도 그는 학생일지도 몰라요. 자 아마도 그는 학생일지도 몰라요. 자, 뭐 읽지도 모른다 하면 추측이죠. 그죠. 예. 자 May be a student라는 데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 오죠? 그 동사 원형이 오죠. 그죠? 예. 그 조동사 구예요, 이거는. 그죠? 예. 자, 또한번 답변해 봅시오.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걱정된다니까 비동사죠. 그죠? Be worried about. 이렇게 들어가 그죠? 그죠? 음. 자,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에 어떤 동사 사용됐죠? 자, 변호사가 되지 않았다. 자, 이번에는 자. b 동사에 속하는 자동사가 사용됐어요. 그죠? become. become은 자동사라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그죠? 그 되다라는 데 뒤에 보로 변호사가 되다라는 자 근데 지금 딱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이 형식에 보면, 그, 자동사의 대표동사가 비동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동사 외에도 자동사, 뭐, look, sound, taste, 뭐 seem, 뭐 smell,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가운데 become 또 자동사에 속합니다. 그죠? 음. 자, 다음 답변 해볼까요? 어.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신뢰하다라는 것은 trust죠, 그죠? 할수 없다라는 것은 자, can, can not이죠, can not trust니까. 이건 조동사 구입니다 그죠? 예, 네, 조동사 구고 의문문에서 다음 찾아볼까요? 자, 그녀는 직업 여성입니까? 자,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아니면 조동사 구입니까 자, 비동사죠, 그죠? 어. 자, 이다, 있다 할 때는 비동사 쓴다 그랬죠, 그죠? 자, is she a clear woman? 이렇게 되니까. 어. 자, 그거 비쌉니까? 자, 그거 비쌉니까? 자, 비동사 할까요? 자동사 할까요? 아 일반 동사 할까요? 네, 비동사입니다, 그죠? 그 영어에 보면 비싸다란 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 하면 be expensive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is it expensive?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 그는 중국에서 왔나요? 자, 그는 중국에서 왔나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배운 문장 속에서는 비동사예요. Is he from China? 자, is he from China?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 come이라는 동사를 써서, Did he come from China? 자, 이렇게 하면 일반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이용해서도 어, 똑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가 당신에게 그 책을 사주었나요? 자, 어떤 동사가 사용됐죠? 사주었나요? 하니까, 이건 쉽죠. 그죠? 일반 동사예요. 그죠? 사주다란, buy란 동사가 있으니까. 자, did he buy you the book? 이렇게 하고. 자, 당신은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어, 좋아하다니까 like죠. 그죠? 어, 당연히 일반 동사예요. 그죠? 또한번질문 해볼까요? 어. 제가 펜 하나 살수 있을까요? 펜 하나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자, 가지다. 가질 수 있다. 이러면 can get이죠. Can I get a pen? 이래서 우리 배웠죠. 그죠? 에. 제가 이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자 어떤 동사 사용됐죠? 열어도 될까요? 자 허락이죠, 그죠? 열다와 열어도 될까요 하는 어떤 may open에서 조동사 구가 서술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 영어 문장에 보면 그 복문이 있죠, 그죠? 주절과 종속절로 나누어지는. 자, 이번에는, <웃음> 자, 종속절에,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에 어떤 동사 형태가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예. 자, 당신은 그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구조가 느껴지십니까? 다고 하면 뭐죠? 이죠 그죠? 됐. 자, do you think that he is right? 이러니까, 자, 비동사 사용되죠. 그렇죠? 그죠? 옳다. 이러면, Be right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당신은 우리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기를 원하세요? 자, 당신은 우리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기를 원하세요? 이러자 종속절에 서술에 어떤 동사가 사용됐죠? 자, 끝내다. 그러니까 자, 당신은 원하십니까? 가 주절이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다가 종속절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finish라는 일반동사가 사용되었죠. 어. 자, 당신은 그녀가 몇 살인지 들었습니까? 자, 당신은 그녀가 몇 살인지 들었나요? 자, 주, 주절이 저, you죠. 그렇죠? 당신. 이렇게, 자, 그녀 이 부분이 종속절이에요. 그렇죠? 어. Did you hear 자, how old she is?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동사가 사용되었죠. 그죠 어. 자, 당신은 그가 무슨 학교를,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들었나요? 자, 종속절에 어떤 동사가 사용됐죠? 자, 당신은 그가 무슨 학교를 졸업했는지. 자, 졸업했다니까 당연히 일반 동사, g r a d u a t e 일반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요, 요, 요 부분엔 또 어떤 스스로가 사용된지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당신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 종속절에 어떤 동사가 사용됐죠? 자, 자 do you think that? 해갖고 이투 강조형법이 됐죠.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이가 주어고, 자, 강조형법이니까 주어가 뒤로 밀렸죠. 그죠? 배우는 것이 쉽다. 자, 쉽다. 하니까 쉽다란 그 영어 단어는 없으니까 be easy. It is easy to learn English. 그러니까 비동사가 스스로 부분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죠? 네. 자, 당신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도 스스로가 종속절의 주어가 여기서 뭔가 하면 자, 당신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주절의 주어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종속절의 주어예요 그죠 어, 강조형법이잖아요 it that 강조형법이니까 i 포 for to 강조형법이나 it that 강조형법이니까 필요하다 이러니까 자, be necessary 이러니까 비동사가 자 스스로의 동사의, 그 동사로 사용되었죠 그죠 음. 자 당신은 내가 뭔가를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당신은 내가 뭔가를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종속절에 어떤 동사가 사용됐죠? 예, 걱정하다가 뭐예요? 자, be worried about이죠? 그죠? 아, 종속절에 자,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죠? 예.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해석. 음. Did he buy you the book? 자, did he buy you the book. 자, 그가 당신에게 그 책을 사 주었나요? 자, 4형식이죠. 그죠? 4형식. 의문문입니다. 그죠? 에. Did he give it to you? 자, did he give it to you. 요 3-1형식이에요. 그죠? 그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예, 이거 3-1형식입니다. 그죠? 예. 자, Do you like skiing? 자, Do you like skiing? 자, 해석. 당신은 스키 타는 것을 자, 동명사니까. 그죠? 당신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3형식이 되죠. 동명사 목적어. 자, 해석해 보세요. Do you often call your parent? s Do you often call your parents? 네. 당신은 종종 당신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자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죠? 네. 자, do you know who I saw yesterday? Do you know who I saw yesterday? 자, 해석 자, 당신 내가 어제 누구를 봤는지 아세요?라는 게 해석입니다. 그죠? 예. Do you know that he became a lawyer? 자, Do you know that he became a lawyer? 해석 자, 당신은 그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자, 그되시죠 그죠? 예. 해석해 보세요. Do you want me to go there? Do you want me to go there? 자, 몇 형식이죠? 자, you가 주어고, me가 목적어고 to go니까 to 부정사죠, 그죠 주어 스스로 목적, to 부정사, o 형식입니다, 그죠 당신은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해석해 보세요. Did you tell him to meet her? Did you tell him to meet her? 자. 자, 당신이 그에게 그녀를 만나보라고 말했었나요? 5형식이죠. 그죠 Did you tell him to meet her? 이렇게. 자, 또 해석해보세요. Do you want to know what I am doing these days? 자, do you want to know what i am doing these days? 자, 의문사 접속사가 사용되죠. 그죠? 당신은 내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나요? 자, 싶나요? 이렇게 사용돼요. 그죠? 예. 자, do you think that it is easy to learn english? 해서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해석의 원칙이 있다 그러죠. 그죠? 당신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투 강조 구입이 사용됐죠. 그죠? 예. 자, Did you hear that she is talented at music? 자, did you did you죠. 그죠? Did you hear that she is talented at music? 해석 당신은 그녀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들었나요? 자, 그렇죠? 해석이 좀 쉽지 않죠? 자, may I come in? 자, may I come in? 자, 해석. 자, 이번에 조동사 구가 의문문을 형성한 겁니다. 음. 그죠? 예. 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May I use your phone? 자, may I use your phone. 자, 해석. 자, 제가 당신 전화기를 좀 써도 될까요? 자, 이렇게 사용 그죠? 사용해도 될까요? Can you do this for me? Can you do this for me? 음? 당신 날 위해 이것을 해줄수 있나요? 자, 뭐 이것이라도 되고, 그렇죠? 이 일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당신 날 위해 이 일을 해줄수 있나요? 예, 그죠? Can you tell me who you met yesterday? Can you tell me who you met yesterday? 자, 이거 사형식 문장이죠. 전체 문장이. 그죠? 당신 나에게 당신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그죠? 사형식 네, Will you be going to Busan? This Saturday, 자, will you be going to Busan this Saturday? 자, 미래 예정이죠, 그죠?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할 거니 이렇게. 자, 너 이번 토요일에 부산에 갈 거니? 자, 갈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미래 진행형 will be 동사 ing 이러면 미래를 나타낸다고 우리 지난 시간 설명했죠, 그죠? 또해석 해봅시다. Will you be learning English? from next month will you be learning English from next month 자너 다음 달부터 영어를 배울 거니 자 미래를 나타낸다 그죠? 미래 예정 자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 그냥 will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be going to 동사나 will be 동사 ing나 요두 가지 형태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너 다음 달부터 영어를 배울 거니? 이러면 be going to 동사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learn English from next month? 이렇게 말해도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거 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Should I learn English? Should I learn English? Should는 해석이 어떻게 하죠? 뭐, 뭐 하는 게 좋다. 어, 의무무니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강한 권유다. 그랬죠. 그죠? 강한 권유다. 뭐뭐 하는 게 좋다. 그죠? 예.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죠?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자, should I take care of it first? should I take care of it first? 자. 제가 먼저 그것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그것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뭐 돌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도 해석되죠. Should I apologize to him? Should I apologize to him? 제가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죠. 아. 자, do I have to learn English? Do I have to learn English? 자, 이거 의무죠 그죠? 어, have to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두 조동사를 앞에 보낸다 그랬죠. 그죠? 제가 영어를 배워야 하나요? 자, 의무예요. 그죠? 예. Do you have to take part in the seminar? Do you have to take part in the seminar? 당신 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의무를 나타내면 그죠? 예. 자, s h a r e i dance? 자, s h a r e i dance? 자, shall 저, we라고 shall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어, 근데 그 특수용법으로 그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죠 어, 우리 뭐뭐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 뭐뭐 할까요 우리 뭐뭐 할래요 이랬는데 자, 우리 춤출까요 이랬죠 그죠 어, shall we see this movie 자, shall we see this movie 자, 우리 이 영화 볼까요 혹은 이 영화 볼래요 자, 이렇게 써야죠 그죠 예. Shall we eat something for dinner? 자, Shall we eat something for dinner? 자, 해석. 자, 우리 저녁으로, 자, 저녁을 위하여니까 저녁으로 뭐좀 먹을래요? 자, 이런 거 먹을까요? 자,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 자, Will you call me tonight? Will you call me tonight? 자. 의지미래의 그 will이 실질적으로 의문문에 사용될 때는 그냥 부탁 조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부탁할 때자너 나에게 오늘 밤 전화해 줄래? 자, 이 부탁하는 거예요 Will you call me tonight? 그죠? 뭐뭐 좀해 줄래?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Will you lend me some money? Will you lend me some money? 자, 사형식이죠? Will you lend me some money? 이러니까 자, 당신 나한테 돈좀 빌려줄래요? 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죠? Will. Will이 의문문 사용될 때는 부탁입니다. Will you help me? 자, will you help me? 자, 당신 나좀 도와줄래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뭐, 뭐좀 해줄래? 자, 이렇게.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자, <웃음> 자 뭐, 뭐좀 드실래요? 자, would you like 특수용법이에요. 그죠? Would you like plus 음식 명사류 이렇게 해서 음식 명사류 그죠? Would you like 우리 그자 comedian 저 박명수씨 있잖아요, 그죠? 아, 가끔 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고 이렇게 농담적로 이렇게 얘기 접근하시는데 그그 아,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죠? 예.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러면 커피 좀 드실래요, 자여러분 그죠? 예. Would you like some tea? 자차좀 드실래요?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뜻이 뭐죠? 어, 마실 것좀 드실래요? 마실 것좀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죠? 음식 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음식 권유할 때는 would you like plus 음식 명사. 자, 과자 좀 드실래요? 이러면 would you like some snack? 자, 이렇게. 어, 뭐 쿠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스낵은 그, 그, 칩하고 쿠키하고 이런 거 총칭해서 스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기, 정중한 부탁. 자, 그냥 부탁은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어, Will you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죠? 어, Will you 해갖고 동사를 딱 쓰면, Will you call me tonight? Will you help me? 이러면 부탁이 되고, 정중한 부탁은 Would you please 까지 하고 이제 동사를 쓰면 돼요. Would you please? 동사. 이렇게 나가는데, 자, W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자, W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해서, 자, 당신 그문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러번 이제, 우리, 복습 시간 이걸로 어, 끝내는데, 그죠? 어, 의무문. 자, 의무문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 의무, 그 스피킹 하실 때 보면 의무문이 잘안 돼서 말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의무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어 유일한 방법은 녹으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죠?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것을 자꾸 친숙하게 되면 스피킹으로 결국은 내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에.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서술로 부분에 비동사가 사용됐는지 일반 동사가 사용됐는지 혹은 조동사 구가 사용됐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걸 의문문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어. 평소문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비동사를 넣거나 빼거나 혹은 일반 동사만 사용하거나 혹은 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 조금 생각을 깊이 좀해 주십시오. 복습하실 때 그냥 무작정 듣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어,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자 그럼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그죠? 정중한 부탁은 어떻게 표현한다 했습니까? 자, would you please 동사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자, 음식 권유는 Would you like 플러스 음식 명사류고 정중한 부탁은 Would you please. Please가 원래 부탁이에요. 그죠? Please 가잖아요. 그죠? 어, please가 부탁이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Would you like하는 거는 그요.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어, 너뭐 음식 원하냐? 이러니까, 그 음식 권유예요 그죠? 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 헷갈리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죠? 자, 자 당신, 자, 날, 그러니까, <웃음> 당신 나 좀, 잠, 당신 나를 잠시 동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도움을 부탁할 때, 당신 나좀 잠시, 잠깐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의역이 된 거예요. 그죠? 어. 일단, would you please 까지는 가요. 그죠? 어. 자, would you please 면 뭐가 옵니까? 동사가 와야 돼요. 그죠? 도와주다니까 help죠. 그죠? 자, help me. 자, 여기까지가 would you please help me 이라면, 자, 나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잠시 동안 가는 거는, 자, p h o t For a while, 자 for a while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어떤 잠시란 뜻이에요. 잠시. 자 그러니까 for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동안 이렇게 사용되고 그죠?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는 뭐 뭐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하여 혹은 동안. 요건 시간이고 그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나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정중한 부탁.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예. 자, 당신 그불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자, 에너지 위기시대 죠 그죠? 아, 전기 좀 아끼죠. 예. 그 전등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저, would you please? 그대로 쓰고, 그죠? 예. 자, would you please? 자, 정, 그 불을 켜다 하면 turn on 이고, 그죠? 불을 끄다 하면 turn off 에요. 어, 이거 수거로, 어, 수거입니다. 어, 수거 개념도 되고, 2번 동사 개념도 돼요. 에, turn on. 자, 2번 동사라고 합시다. 그죠? 자, 불. 자, 불을 한다고, fire는 아니에요. 그죠? 불을 한다고, 우리 불을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요. 그죠? 우리 전등을 불이라고 닭기도 그죠? 그죠? 자, the light. light가 전등이에요. 자, would you please turn off the light? 자, 빛이죠. 빛도 되고, 어 전등도 됩니다, 그죠? 어자 빛도 되고 전등도 됩니다, 그죠? 당신 그불좀꺼 주시겠습니까? 이건 꺼다예요, 그죠? 반대말은 turn on. 자 turn on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중한 부탁을 자 우리 지금 우리 조동사구 그러니까 would 와 여기 help, would 와또 뭐죠? turn off. 그러니까 이게 사용된 조동사구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음. 그 사실 우리 현재완료할 때 현재완료가 뭡니까? 현재완료도 있고 과거완료도 있다 그랬는데 현재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예요, 그죠? 아 과거분사인데 아 have 플러스 과거분사인데 여기 과거분사는 뭐가 과거 분사입니까? 우리 동사의 네 가지 형태 할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했죠. 그죠? 자, 비동사와 합해져서 과거 분사가 되면 수동태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하면 진행형이다. 그죠? 그리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하면 자, 완료형이다 하는데 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고 만약에 had 이렇게 하면 과거 완료가 돼요. 우리 그 예전에 자,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죠. 그죠? 그 현재 완료에서 근데 문제는 이게 have가 일반 동사로 사용될 때는 가지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죠? 현재 완료로 사용될 때는 이게 조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거 분사를 도와서 그 현재 완료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조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조동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 현재 완료는 주로 자, 경험이나, 그죠? 경험이나 계속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 현재 완료 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경험 계속 외에도 완료, 결과라는 어떤 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네 가지를 알 필요 없고, 이두 가지, 경험과 계속. 자, 경험과 계속. 경험이라는 거는 뭐, 뭐 해본 적 있냐? 아, 나는 뭐 거기에 가본 적 있다. 뭐그 음식을 먹어본 적 있다. 이럴 때 경험이고, 그죠? 계속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다. 예 나는 영어를 3년 동안 배워왔다. 나는 뭐이 학교에 뭐 2년 동안 다녔다. 이럴 때 과거부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을 지금도 계속되는 걸 계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하시겠죠? 그죠? 자, 요,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죠? 자, 나는 그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다. 자, 이럴 때는, 누구누구하고 얘기하다 이럴 때는, talk with 를 써요. talk with. 자, 우리가 말해주다 이럴 때는, tell 을 썼잖아요. 그죠? 어, tell 은 1번 동사예요. 1번 동사. 근데, talk 라는 거는 2번 동사거든요. 이게 talk with 나, 혹은 talk to. 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혹은 누구누구 와. 말하다 이렇게 대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2번 동사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다. 그러니까 경험이죠. 그죠? 그럼 죠그 I have talked with him 이렇게 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 대화를 나눠본 적 있다. 뭐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어, 그걸 의무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 have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Have you, 당신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본적 있나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죠? 어, have you, 자, 토크의 과거는 토크트, 그든요이 트라고 발음합니다. Have you talked? 자, 그 사람하고 오니까 그 사람과 함께죠. 그죠? Have you talked with him? 자, 이렇게 하면, 당신 그와 이야기,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이런, 이런 뜻입니다.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자, talk with는 2번 동사라고 그랬어요. 자, talk to him 이러면 틀립니다. 자, 1번 동사, 2번 동사 사실 여러분들 계속 구분을 하셔야 돼요. Have you talked with him 이러면 당신 그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이건 경험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당신 전에 영어를 배워본 적 있나요? 이것도 경험이죠. 자 경험은 뭐한적 있나요? 이니다적적 적, 그죠? 예. 당신 전에 영어를 배워 본적 있나요? 이러면 자 그대로 갑니다 그죠? 자 배우다 learn이죠 그죠? learn의 과거분사는 learned예요. 자 learned, 자 learn, learned, learned 그런요. 자 English. 자 전에 하는 거는 자 전치사 아 부사로 before 이렇게 씁니다. 예. 전에, 이전에, 그죠? 에, 전에 혹은 이전에, 자 이렇게 하는데, 당신 전에 영어를 배워본 적 있나요? 하면 Have you learned English before? 자 이것도 경험이죠, 그죠? 에, Have you learned be, 어, English before? 자 이것도 경험입니다. 어, 자 적으셨습니까? 자 당신 전에 영어를 배워본 적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자 해석도 적어두십시오. 자, 당신 3년 동안 영어를 배웠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여데 이렇게 당신 3년 동안 영어를 배웠나요? 이런 과거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현재 완료처럼 느껴집니까? 자,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어, 근데 그 상황을 잘 보면, 그 3년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3년 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나요? 자, 이렇게 하면, 계속이에요. 그죠? 어, 내용은 비슷한데, 자, Have you learned? 이렇게 나가잖아요. Have you learned English? 자, for, 동안, three years. 자, 복수니까, 3이니까, 그죠? 복수를 써야 돼요. 3년 동안. 자, 부사구죠, 그죠? 어, 당신 3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나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 3, 3년 동안 영어를 배웠나요? 이렇게 의역하면 이렇게 도 돼요. 그죠? 이건 뭐예요?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배우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 왔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옛날에 당신 3년 동안 영어를 배웠나요? 이러면 사실 과거 완료가 돼요. 그죠? 어, 뭐 1992년부터 95년까지 배웠다 이러면 과거 완료가 돼요. 그때는 had you learned English for 3 years 이렇게 합니다. 과거 완료로. 그죠? 어. 자, 우리 요거 현재 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뭐 완벽한 걸 제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당신 중국에 가본 적 있나요? 이럴 때자요요 요 부분은 우리 뭐 당신 뭐 태국에 가본 적 있나요? 부산에 가본 적 있나요? 제주도에 가본 적 있나요? 라는 have have been to 자 장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 이것 또한 경험인데 그죠 왜적 자가 있잖아요 적 그죠 어. 이거 내가 경험이에요 어. 자이 이 말을 그 우리가 스피킹 할때잘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특수형법이에요 그죠 have been to 장소 명사 그 have been to 제주 아일랜드라면 제주도에 가본 적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어. 그 의문문으로 만들면 have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신 중국에 가본 적 있나요? 이러면 Have you been to China?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전에 이러면요 before라고 또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아, 당신 중국에 가본 적 있나요? 이러면 Have you been to China? 이렇게 합니다. 뭐 before라고 붙여주면 더 확실하겠죠, 그죠? 아, 자 이게 현재완료형태 그 조동사 구가 사용된 의문문입니다, 그죠? 아,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동사가 조동사 구가 사용된 의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죠. 그죠? 어, 의문문 만드는 네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비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 두 번째는 뭐죠?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 세 번째는 조동사 구. 그죠? 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 네 번째는 의문사가 필요한 의문문이에요. 그죠? 의문사가 필요한 의문문.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1번, 2번, 3번의 규칙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든가, 두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든가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문장 맨 앞에다가 의문사를 탁 갖다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어, 기억하십니까? 여기 굳이 따로 안 적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시간 절약 차원에서 굳이 따로 안 적을 테니까, 우리 그 지지난 시간에 이거 다그 우리 적었습니다. 그죠? 노트에. 자, 1, 2, 3번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의문사를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키면 된다. 두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의문사야, 우리 뭐 있습니까? 우리 의문사 접속사 할 때, 의문사 배웠잖아요. 그죠? 어, 의문사 접속사하고 의문사는 그 형태는 똑같아요. 자, 육하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죠? 어, 이런 게 사용되고, 아, 그 가운데 이제, what하고 how 있잖아요. 그죠? what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잘 붙어서 의문사의 그 크기를 좀더 크게 해준다. 이거. what kind of job,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suppor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 네. 의문사가 좀 커져요. How 뒤에는 you know, 형용사류나 부사류가 자라왔어. 그죠? 뭐, how long? 뭐, how soon? how quickly? how much? 뭐 이런 식으로, 그, 어, 형용사나 부사가 자라서 의문사의 구조를 조금 더 확장시켜준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문장 맨 앞에다가 위치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첫 번째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적어봅시다. 아, 요거는, 아, 요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 의문사라는 거는 품사예요. 그죠? 어, 품사는 사실 기본 사업품사에서 파생된 품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 자, 품사라는 거는 사자로 끝나는 건데, 품격은 뭡니까? 품격은? 품격은 그 품사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기능이라고 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스스로의 기능을 하는 걸 품격이라 한다가지고요. 자 의문사는 자 문장 속에서 자 주어, 자 주어나 자 목적어나 자 보어나 자 부사의 기능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 봅시다. 자, 의문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의 기능을 할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그 둘째 강에서 저기 품격을 할때 품격에는 뭐가 있나? 이러면서 주어, 스스로, 목적어, 보호 해갖고, 그죠? 맨 뒤에 이렇게 부사라고 이렇게 적어 뒀어요. 그죠? 부사는 한마디 그 프리랜서인데 자, 의문사가, 사실 의문사하고 부사가 이게 한 통속이에요, 사실은. 부사에서 의문사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 자, 부사의 기능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일단 적어두십시오. 그죠? 우리 진도 나가면서, 아, 과연 그런가라고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문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의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음. 자, 여기서 1이해서 비동사가 자, 쓰인 문장의 경우 자, 1. 비동사가 사용된 쓰인 문장의 경우 자,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학생이다. 이러면 I am a student. 그죠? 당신은 학생이다 이러면 you are a student죠. 그죠? 자,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러면 그대로 바꾸죠. Are you a student? 이렇게 가져. 그죠? Are you a student. 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그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자, who are you예요. Who are you. 그죠? 예? 그 답변은 어떻게 하니까? 뭐 I am 철수. 뭐 I am 예? 홍길동 이렇게 답변 나가죠, 그죠? Who are you? 이러면 그죠? 에. 자 여기서 자 당신이 주어라면, 요건 서술 아니겠습니까? 비동사니까. 자 who는 품사는 분명히 의문사 맞아요, 그죠? 품격은 의문사예요. 아니 품사는 의문사예요. 왜? 품격은 뭐겠습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비동사가 서술이라면 서술로 뒤에 오는 원래 품격 이렇게 you are a student 할때 student가 보죠 student 대신에 who가 됐을 뿐인 거예요. 사실 질문하면서. 그죠? who are you? 이랬으니까. 이게 품사는 의문사인데, 예? 품사는 의문사인데, 품격은 뭐가 됐나 하면 게 보호가 된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이래요. 그죠? 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자, who are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두 번째, 자, 그는 누구입니까? 이러면, 자, 비동사가 바뀌죠. 그죠? 자, he 다음에는 is가 오죠. 그죠? who is he?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답변하면 어떻게 돼요? he is 누구누구, he is 철수.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he is 누구누구.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예. 그는 누구입니까? 자,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면, 자, 비동사가 또 바뀌죠. 그죠? who are they? 자, they 뒤에는 are가 오죠. 그죠? 복수 뒤에는 we are, they are.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예.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자, they are 이렇게 they are 뭐 my friends 뭐 이런 나가면 되겠죠, 그죠? 에. 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에.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어가 this예요, 그죠? 자 this is 뭐 pen 이러면, 자 pen이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에. 자 what is this? 자 what is this 이랬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도 보호예요. 그죠 이것도 보호예요. 의문사고, 품사는 의문사고 품격은 보호예요. 이게 주어고, 서술어고. 그죠서술로 다음에 보호가 오잖아요. 자, This is... Uh, what is this? 이래. 그렇죠? This is...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뭐, this is a pen. 이러면 이것은 러면이 펜입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uh, What is this? 자, 자 외국에 나가면 자, 언어를 배우려면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렇죠? What is this? 자, 이건 뭡니까? 이러면 This is... 뭐 pencil, this is table, this is camera.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자, what is? 저것은 death이죠. 그죠? d e a t 은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된다 그랬습니다. is은 그것만 돼요. 그죠? 어. what is that? 에. 저것은 뭡니까? 이러면 다, 답변은 that is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Uh, that is 뭐, 뭐. 이렇게 나갑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보호죠, 그죠? 예. 자, 그것은 얼마입니까? 자, 그것은 얼마입니까? 자, 물건 살 때, 그죠? 그거 얼마예요? 이럴 때. 자, 얼마를 어떻게 표현하죠? 얼마나 많은 돈, 자, how much money인데, money를 생략하고 how much is it? 이란다 그랬죠, 그죠? 예. How much money인데, how much is it? 자, 주어가 그것이에요. 이게 주어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그죠? How much is i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게 의문사예요. 그죠? 아, how much가 의문사예요. 자, how 다음에는 지금 much가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나 부사가 잘 온다 그랬죠. 그죠? How much is it? 자, 이러면 됩니다. 자, 여게 is은 주어에 분명히 그것이라고 나타냈으니까. 자, 그 그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자, 뭐 인천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그 거기는 얼마나 먼가요? 이럴 때 자, 거리를 나타내면 그죠? 시간 거리나 장소 거리를 나타내면 무생물 주어를 쓴다 그랬죠. 그죠? 날씨나 시간, 요일, 뭐 그죠? 이런 거. 자, 얼마나 먼? 이러면 how far? ?예요. far가 멀다 이런데 먼이란 형용사거든요. 어, 이 형용사예요. how far is it? 자, 자 이거는 사실 뜻이 없어요 이게 무생물 주어예요 뭐 거리가 무슨 그 주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자 얼마나 먼가요 그냥 직접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예? 당신 어제 인천 갔다 왔다면서요 자 얼마나 먼가요 how far is it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무생물 주어예요 가주어로 취급하시고 어, 이거는 분명히 그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죠 이거는 얼마나 먼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 어떤 종류의 음식인가요 자 앞에 보니까 상그 테이블에 보니까 좀 처음 보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인가요 이러면 자 무슨 종류의 음식 어떤 종류의 음식 할때 what kind of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what kind of food 자, is it 자, 어, 요 분명히 그것이에요 그죠 그것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입니까 자, 이거 전체가 의문사예요. 그죠? 아, 이것도 보호예요. 그죠? 어. 뭐, 그것은 뭐 해산물이다. It is seafood. seafood가 what kind of food로 대체된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무슨 종류의 음식입니까? 이러면, what kind of food is it?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는 it is important죠. 그죠? 이 어, 형식이 되고 그것은 중요합니까? 이러면 자,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야 되죠. 그죠? is it important죠. 그죠? 자, 구분하시죠? 자, 비동사가 사용되었으니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그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러면 w h y를 맨 앞에 보내주면 돼요. 그죠? Why is it important? 자 그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 사실 여기서는요, 이 why가 왜해서 부사로 사용된 거예요. 예? 의문사고 부사예요 이게. 예? 의문사고 부사다. 왜인가면 이게 주어고, 이게 보고 이게 스스로 그럼요. 왜 하는 거는 부사예요. 그 이유 부사의 기능 중에 이유나 목적이나 때나 양태나 비교나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목적이나 그 이유 그런요. 그 이유는 부사예요. 오케이. 그 why is it important? 자 구조가 좀 친숙하지 않죠, 여러분. 그죠? 어, 친숙하지 않다는 거는 그래서 친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계속 녹음해서 들으십시오. 에. 자,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Why is it important? 자, 그것은 어렵습니까? 이러면. 자, 그것은 어렵다 하면, it is difficult. 그죠? 그것은 어렵습니까? 하면, is it difficult? 그죠? 예. 자, 그것은 왜 어렵습니까? 이러면. 자, why를 또 써야 되겠죠? 그죠? Why is it difficult? 자, why is it difficult? 그것은 왜 어렵나요? 자, 이것도 똑같이 부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죠? 어, 부사 의문사 이렇게 사용됐고, 주어, 스스로, 보호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 비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의 전형이고, 요 앞에다가 y만 붙여주면 되죠. 그죠? 예. 자, 다음은요. 자, 우리, Where are you from?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 한국 사람도 이하면다알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Korea. 뭐 이렇게 I am from China.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어, 저, where are? You, 그러니까, 저,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당신 어디에서 왔냐, 이러고 Are you from China? 이러면 당신은 중국에서 왔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I am from Korea. 이러면 나는 한국에서 왔다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 비동사를 바꿔주는 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붙어입니까? 이거예요. 그죠? 어. 자, 요것도 똑같아요. 요건 전치사고, 그죠? 어. 자, 장방시 할 때, 장소, 방법, 시간 또다 부사예요. 예. 이어문사고 부사다 아,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 결국 y o U R만 남았어요.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러면 U R만 남았어요. 일형식 일형식. 오케이. 자, 자, 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저 뭐, 당신 아니고 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자, U는 R고, he는 is죠, 그죠? Where is he from? 자 이렇게 하면 돼. Where is he from? 자, 뭐, 그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Where is she from? 그죠?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Where are they from? 자, 이렇게 말하겠죠? 어. 자, 요두 개, 요두개 어, 한번 묶어주십시오. 요두개 어, 이렇게 묶어주십시오. 어. Where are you from? Where is he from? 자, 자 다음 우리 그 동사 구할 때, 그죠? 어. 동사 그 동사구 할때 be going to 동사, be supposed to 동사, be scheduled to 동사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예. 그때도 be 동사 사용됐잖아요 그죠? 어. 자, 당신은 언제 졸업할 예정입니까? 이러면 be going to 동사죠, 그죠? 어. be going to 동사예요, 그죠? 어. 자, 당신은 언제 졸업할 예정입니까? when are you going to graduate. 자, 이렇게 합니 돼. When are you going to graduate. 자, 여기 원래 graduate는 2번 동사라고 했는데 원래 graduate from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뒤에 대상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뭐학뭐그 한양대를 졸업하다 이러면 graduate from 한양 university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from을 안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be going to 동사가 뭡니까? 뭐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졸업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 자, 또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가 뭡니까? be supposed to 동사죠. 그죠?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이런 말 쓰죠, 그죠?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하면, 언제니까, when? 자, are you supposed to, 자, 만나다니까, meet죠, 그죠? meet him. 자, when are you supposed to meet him? 자,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자, 이거 목적이고, 자, 요 외에는 부사였던 시간을 나타내니까. 그죠? 시간을 나타내니까 의문사고 부사다. 오케이? 자,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자. 자, 이런 문형도 여러분 안 친숙하죠. 친숙하지 않죠. 그죠? 어. 그래서 대부분 한국분들 보면 그 평서문에는 그래도 의별로좀 강해요. 그죠? 좀 많이 친숙해져 있어요. 근데 의문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안 친숙하니까 어, 의아해? 아십니다. 그죠? 요두 개도 또 묶어두십시오. 예, 친숙한 것끼리 묶어놨습니다. 그죠? When are you going to graduate? 당신은 언제 졸업할 예정입니까? When are you supposed to meet him?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음. 자, what are you doing? 자, 이런 말 쓰죠. 그죠? What are you doing? 자, 넌 뭐하고 있냐? 자, 이러 그죠? 예. 자, what are you doing now? 자, 자, so What are you doing now? 에이, 죄송합니다. 자, so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자, 이 문장의 특징은 이게 진행형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잖아요. 그렇죠? 어, 동명사 아닙니다. 어,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는 구조는 똑같아요. 동사인지라는 거. 어. 근데 기능은 완전히 달라요. 예. 현재 분사는 비동사와 합해서 진행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 동명사는 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만들어 주죠. 그죠? 예. 동명사의 해석이 또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것 어. 이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하고 있다 혹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이랍니다 그죠? 예. 자, 당신 지금 뭐 찾고 있습니까? 자, 하고 있다. 뭐 찾고 있는 중입니까? 이러면. 자, what are you? 자, 뭐 하면서 찾고 있다면, be looking for란 복합동사구예요 그죠? 어, 복합동사구인데, 복합동사구 안에는 진행형과 수동태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죠? 자, what are you looking for now? 자, 너, 당신,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거 어, 요까지가 진행형이고, 요까지가 복합동사구죠, 그죠? 그죠? 예? 요까지가 진행형이고, 요까지가 복합동사구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무엇을 해냈습니까? 이가에게 얼렐리 붙으면 뭡니까? 목적어죠, 그죠? 지금 왔은 의문사고, 목적어예요, 목적어. 품격은 목적어, 품사는 의문사. 그죠? 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에. 자, 목적으로도 우리 지금 보, 아까 보호 혹은 부사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품격으로. 그죠? 당신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두 가지 경우는 진행형이 사용된 경우예요. 그죠? 진행형. 요두 가지 묶어 주십시오. 두 가지 묶어 아, 줘서 요 위에다가 진행형이라고 한번적어보요 진행형. 오케이? 진행형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우리 또 수동태도 비동사가 사용되죠. 그죠? 어, 비동사가 사용됩니다. 그죠? 우리 의문사가 사용된 의문문 가운데, 자, 비동사, 일반 동사, 그죠? 조동사, 구가 사용된 걸 구분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수동태도 비동사사용이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우리 그것도 배웠죠. 그, were you born in, 뭐, 서울, 어,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When were you born? 이렇게 쓰게 됐고, 그죠? 예. 자,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러면, 자, where were you born? 자, 이거 원래 배어의 과거 분사죠. 그죠? 배역한 거는, 나타란, 그 엄마가 나를 나타 이럴 때, 그 능동사예요. 어, 내가 나 자신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낳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수동을 써요. 그러니까. Where were you born? 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장방시. 예? 장방시는 부사예요. 장소, 방법, 시간. 그러니까 이 부사예요. 그죠? 아, where? 하는 거는. 오케이. 의문 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당신은 왜 놀랐습니까? 자, 당신은 왜 놀랐나요? 자, 이렇게. 보시죠. 왜가 뭐죠? Why죠. 그죠? 뭐 무엇에 놀라다 할때 be surprised at 쓴다 그랬죠? 복합동사구로. surprise 그는 거는 놀라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놀라게 하다. 능동사니까 수동을 써야만이 내가 놀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why, 자 과거로 써봅시다. Why were you surprised? 자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뒤에 대상이 안 오기 때문에 s를 안 쓰는 거예요. 당신 왜그 소식에 놀랐나요? 하면 Why were you surprised at the news? 라고 s를 써주고, the news를 써주는데, 뒤에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s를 빼버린 겁니다. 그죠? 예. 자, you are의 과거는 you were죠. 그죠? 우리 비동사 변형 형태 배웠잖아요. 그죠? you are, you were. 자, 그죠? 자, 요두 가지. 요두 가지. 그죠? 요게 뭐라고요? 자, 수동태가 사용된 의무문이에요. 그죠? 아, 수동태. 아. 자, 당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당신 왜 놀랐나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는 요번에, 요번에 요, 이제 요렇게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투 강조 용법이 사용된 의문문이에요 어, 자, 이투 강조 용법에다가 의문사를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에요. 그죠? 에. 자, 영어, 아,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자, 이투 강조 용법은요. It is easy to learn Japanese. 이렇게 하겠죠. It is easy to learn Japanese.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습니까? 하면. 자, easy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easy it eas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It is easy. 그래서 easy it easy to learn Japanese. 영어를,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왜 쉽습니까? 이러면. 자, why죠. 그죠? 어. Why is it easy? 자, to learn Japanese. Japanese. 자, Japanese. 아, Japanese 하면 일본 사람도 되고 일본어도 돼요. 아, 일본의 도 됩니다.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고 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Why is it easy? 저, 이 to 강조형법에서 주어는 항상 to 이하라고 그랬어요. 이 for to 강조형법에서는 for 이하 전부 다가 주어예요. 그죠? 이뎃 강조구문에서는 뎃 이하 전부다 주어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주어예요. 그죠? 자, why는 이유니까 이거 또 부사죠. 그죠? 이유, 목적, 시간, 에? 부사예요. 에. 자,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왜 쉽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자,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죠 에. why is it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자, 이게 주어겠죠. 그죠? 자, 이게 주어입니다. 적어 두세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Why is it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그죠? 어.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문장도 안 친숙하죠? 자, 두려움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자, 어려움의 출처는, 그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러분들 하여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죠? 자꾸 이렇게 해보면 친해져요. 그죠? 자꾸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들어보고 그죠? 친해지면 이게 자꾸 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 학습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그죠? 어. 자, 계속 보시면 돼요. 그죠? 어. 이해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면서 음.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자, 또 e 포2도 있겠죠, 그죠? 예, 이포저 저 여기서 자, it, for, 저, to, 강조용법이 사용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 자, it, for, to, 강조용법이 사용된 경우. 자, 이제, if, for, to는 이제 사람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 그죠? 사람 주어가 오는 경우인데, 자, 내가,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어? 자, 부모님이 자꾸 책 읽으라 하니까, 엄마,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게왜 중요해?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죠? Why is it important? 원래 it is important잖아요. 그죠? it is important인데, 비동사가 앞으로 가고 의문사가 붙은 경우예요 그죠? 예. why is it important? 자, 이제 주어가 시작됩니다. 그죠? for me. 자, 이 이하는 전부 다 주어예요. for me to. read many books. 자, 자,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래 됐습니다. 자, 이게 전체가 주어예요. 이게. 그러 주어 잘 살펴야 돼요. 제가 주어 놓치면 끝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에? 주어를 놓쳤다는 것은 구조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스피킹도 할수 없고, 리스닝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어, 라이팅도 당연히 어렵, 어, 불가능해지고.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자, 하나 더 적어봅시다. 요, 요대로 적어보세요. 자, 어떻게 적을까요? 자, 요번에 it, that 강조금을 써봅시다. 그죠? 어, for, 다음에, that 써면 되죠. 그죠? 자, why is it important that I, 자, me가 아니고 I로 써야 되죠. that I read. many books. 제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that I read many books가 주어죠. 그죠? 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주어입니다.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엄마? 자, mom. 이라고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예. mom, why is it important that I read many books?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if for t o 강조용법, 그 이때 강조용법이 들어간 의문문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또 가장 나은한 것또 나왔죠. 그죠? 이투 강조용법에다가 그 어떻게 써요, 이투 강조용법에다가 플러스 명사절. 이런 경우 있었죠. 그죠? 이투 강정법 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가 왔을 때 뒤에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르죠. 그죠? 목적어에 목적어에는 명사류만 쓰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명사류 가운데 명사절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이투 동사 이래 갖고 that 뭐뭐 이렇게 나갔는 경우. 그죠? that 대신에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도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음. 자, 제가 읽어 볼게요.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우는 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왜 어렵습니까? 아, 자, 우리말을 들으니까 과연 이게 영어로 만들어질까? 자, 예. 자, 만들어지면 기적이겠죠. 그죠? 어,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습을 잘 해오신 분이라면 이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죠? 이게 명사절이거든요. 설명하는 것은 자이투 강조형법이죠, 그죠? 왜 어렵습니까? 왜가 맨 앞에 가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가죠, 그죠? 자이투자투 이하부터 끝까지가 다 주어예요, 그죠? 에. 자 why is it difficult? 자 it is인데 is it 바뀌었죠, 그죠? 어. to explain, 그죠? 자, 요게, 자, 항상 동사가 나오면 뒤에 O형식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죠? 에? 요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 형용사가 오면서 E형식이 됐고, 요 일반 동사가 왔으니까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목적어가 오죠. 그죠? 목적어의 명사절이 오겠다는 거예요. explain that. 자, 그죠? people. 그죠?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we가 아니고 people이죠. 그죠? people need to. learn, need to learn은 동사 구조, 동사, to, 동사, 그죠? 이게 서술을 형성하잖아요, 또, 그죠? 여기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또 목적어가 나오겠죠? 일반 동사니까, 그죠? 어. English grammar,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OK? Why is it difficult to explain that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자, 주어가 어딘가 하면, to explain that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이게 전체가 주어예요. 그죠? 네.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이 주어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people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부터해석하는거예 사람들이 영어의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 것, 그죠? 네. 설명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조용법이 되면서, 그죠?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해 됩니까? 자 여러분 녹음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노트를 새로 배운 걸한번 혹은 두번 정도 꼭 복습하시고 녹음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 귀찮다고 그냥 에이 녹음해서 들어보면 되겠지 하는데 복습 안하고 들어보면 안 들려요 그런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경험하실 거예요 복습 안하고 녹음하면 안 들린다는 거 그죠 에.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예문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리 복습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